제가 V20을 6월달에 샀거든요 근데 이 듀얼 케이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 한 60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 듀얼 케이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써본 것 같아요 써보니까 좋았던 점도 있고 나쁘었던 점도 있는데요 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여기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네.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밤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는데 한쪽엔 유튜브 켜놓고 예, 뭐 얘기 들으면서 왼쪽에서 인터넷 하는거죠 그리고 이 소주목에서 뭔가 배우는 내용들 있잖아요 뭔가 그 배울 때 그때 왼쪽에다가 이 어떤 그 메모장이나 다른 걸 켜놓고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타이핑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여기 인터넷 창두개 켜놓고 두 개를 켜놓은 다음에 뭔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네, 여기까지 네. 저는 이거 업무용도로 많이 쓸줄 알았는데, 업무용도는 제가 아, 별로 안 쓰고요. 사용용도의 90%가 여기 유튜브 보면서 딴거할 때. 유튜브 보면서 인터넷 하거나, 유튜브 보면서 만화 볼 때. 요때 씁니다. 그리고, 이 단점은 뭐냐면요. 은이 듀얼 케이스를 끼면은 일단 되게 무거워져요. 무거워요. 네. 아마 여자분, 여성분들이라면 더 무거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게 듀얼 케이스예요. 케이스 보니까 여기 위에 뭔가 추가적으로 케이스를 끼울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많이 깨먹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케이스를 씌우려고 했는데 맞는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달아가지고 휴대폰을 손에 쥘 때는 일단 무조건 여 팔목에 낀 다음에 이걸 잡아요. 네. 맞는 케이스가 없습니다. 이게 단점이에요. 만약에 이게 정가격 20 얼마를 주고 이거를 사야 됐다면은 안품에 안쓸 것 같아요. 무료로 졌으니까 쓰긴 합니다. 실제로 되게 인터넷 할때 편해요.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용 용도에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, 인터넷 두 가지인데, 한쪽엔 유튜브 보면서 카톡 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업무가 아니라, 한쪽엔 무조건 유튜브를 켜놔요. 그리고 유튜브를 켜놓으면서 뭔가를 할때 굉장히 이 폰이 유용합니다. 집에 노트북 없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려요. 노트북 없으신 분들은 한쪽에다가 유튜브 켜놓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인터넷 하시거나 네, 이러시면은 충분하게 V60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, 뭐 게임패드로 마케팅 많이 하던데요. 제가 하는 게임 중에서는 이 듀얼 케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게임이 없어가지고요. 저는 알까기 위주로 게임, 알까기 게임 제일 많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좀아쉽더라고요그 다음에 이게 뭐 셀카 찍을 때 여기 반사판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안 써요. 왜냐면 집에 조명이 따로 있어요. 그 다음에 뭐, 여러 가지 여기서 카톡 하면서 여기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캡쳐해서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카톡할 때 그렇게 캡쳐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기 정도 잘안습니다 뭐, 페이스북을 하면서 뭐, 인터넷을 할 때. 네. 뭐,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.